에 네, 대해서 네. 시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두 번에는 소년들이좀더 나은 환경에서 아, 치료를되하고또 좋은 환경 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가를 고민하고 정책 관련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제 네, 가장 소중한 자산이죠. 이런 자산들이 올바르게잘 인격을 수형해서 그 나라를 지켜주고. 갈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, 우리 지역에도 아이들 위한 환경적인 문제 그리고 아이들의 인성적인 문제 또 아이들이 편하체 어, 책을 단련하고 어,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주는 단체가 생겼다는 것은 정말 공적인 일이라고 생니다 오늘 불러주신 것 더욱 더 의왕시와 함께 의왕시가 더 발전하고 학생들이 그들의 꿈과 학기 그리고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할수 있도록 지원해 주라는 것을 알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경기도에서도 어 앞으로 저희가 지도 구 많이 만들고 열심히 해서 여기 오신 여기는 참 직분게 청소년분들 이렇게 많이 오셨고 그다음에 거기를 이렇게 지도 또 관리해 주시고 관심해 주시는 학부모님들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. 어, 어느 지구보다 밟든 할 것을 어, 기대하고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대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. 어, 학부모 연합은 네. 바로 <웃음> 어마어맹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그다음에 우리 학교연맹은 남자들로 구성 그래서 남자들 한 30명으로 해서 그래서 향후에는 바로 이 부분을 어, 10월, 10월에 지나가면서 아마 가서 안양의 그 의왕의 어, 초종 혁신지구 교육혁신지구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초구 중고 학부형들이 모두가 <웃음>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의왕에서 일날수 있는 모든 어떤 그 봉사화 지원, 어떤, 그, 앞으로 교육, 미래 교육에 대해서 그런 고음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, 어, 함께 하려고 니다우리에 다양한 형태 교육의 사례를 찾아보고, 우리와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, 실천하기 위해 한국학부 체험연합이 노력하겠습니다. 많은 응원의 박수 먼저 하습니둘 많은 응원의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